내가 직접 가서 가게로 찾아갈게요. 아, 예, 찾아가서 예. 한번 보자고, 네. 보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네. 저희 구독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쪽 점장을 지내고 있다가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픈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반말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상권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상권 자체가 내가 예전에 방송 한 적이 하나 있어 노현동 상권에서 그 다음 라인이 제일 힘들다고 메인 거리에서 그 다음 라인이나 아니면 아예 도로변 라인이 힘들다고 예. 얘기한 적이 있잖아 지금 딱요 라인이 첫 번째는 이수역인데 이수역보다 사당역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갈까 사당역으로. 음, 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수역에서 길거리에서 한 블록 들어오면 메인 거리가 형성돼 있어, 메인 거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거리만 살아남고 있지, 조금은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은 훨씬 더 힘들어져. 왜냐, 메인 거리에만 모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요 가게 자체가 메인 거리에서 벗어나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곳이야 사실은.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어. 메인 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부터 갈 수밖에 없지. 예예. 예, 그렇죠. 저도 그런데. 어, 예, 예. 나도 그렇고. 예. 근데 그 바로 옆 골목에 벗어나 있는 자리에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지. 음... 일단 상권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상권 자체는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번째 또 이유는 지금 운영하는 매장이 예전에 살짝 핫했다가 지금 다 떨어졌어 쉽게 말하면 좀뭐 이슈를 타지 않는 예전에 그 프랜차이즈 잠깐 음. 떴다가 딱 사라진 네, 그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힘들다고 봐 내가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은 예전에 그 구독자님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이 설명을 하냐면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봉급이요. 뭐 이런 메뉴들의 막그 형성이 돼서 맥주집들이 유행을 한번 확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바톤 이어받아서 요즘 핫한 게 뭘까요? 와인? 와인도 있고 역전할매. 네, 역전할매. 싸고. 싸고. 네. 양만고 양만큼, <웃음> 양 많고 네, 맥주 예. 한잔 먹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옆에 원래 그 봉급이 비슷한 가게가 있는데, 역전할매 딱 오픈하니까 그 손님이 고대로 그쪽으로 간 거야. 그 손님이 고대로, 아, 예예, 예. 유로 앞에, 어, 역전할매요. 예예, 응, 예. 어. 근데 역전할매가 또 이제 하프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갈까? 똑같은 거야. 이이 지금 요 브랜드도 얼마나 갔을까? 저희 아예 1년 버텼죠. 그렇지. 버텼다는 게, 버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뭐잘 됐다는 말보다 음. 예, 그냥 버텼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유고 네. 세 번째 이유가 있어. 본인 스스로가 장사는 처음이야. 네. 점장으로는 가게를 운영을 해봤지만 본인 가게를 하니까 판이 다르게 느껴질 거야. 시야 자체가 다르게 보일 거고. 네.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다른 걸로 아무래도 예예. 더 크게 와닿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일 뿐이었고. 네, 음. 예, 예. 제가 음. 직접 해보니까 이제 음. 예. 망할 수도 있다 하는 뭐 두려움 음. 같은 것도 음. 있고. 예. 경험. 네,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네. 예. 너무 섣부르게 지금 판단하고 여기를 인수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다 이유는 내가 설명을 해준 거고 네네네. 네, 네. 그게 일단 제일 큰데 여기 자리가 내공을 가지고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찾아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자리야. 자리 자체는. 이 자리가. 근데 본인이 그만큼 의 내공은 없어. 예, 네, 그렇죠. 경험도 없고. 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어 그 결론이. 나는 여기서 접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음... 솔직히 말하면 많이 보이니까 근데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해 나는 본인의 시간 그 시간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경험을 또한번 쌓아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뭘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업체에 가서 충분히 점장하면서도 할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있으면 피폐해질 것 같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빨리 뭐든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맞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다 설명을 해준 거야. 네네. 네. 바로 여기 코너 틀자마자 가게가 몇 군데가 비어있더라고. 네 맞아요. 요쪽까지 안 들어와 사람들. 그렇다고 얼세가 싸지도 않을 거야. 요쪽 코너 옆에 자리가. 얼세도 음, 네. 비쌀 거야. 메인거리라고 얘기하면서. 그지 근데 메인거리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해줄 말은 일단 빨리 여기를 접는게맞죠안 음. 되는 걸 붙잡고 계속 늘어져갔자 지금 일단 컨셉 자체가 잘못됐고 위치도 잘못됐고 경험도 없고 지 그렇죠 어. <웃음> 네. 아, 경험이 없으면 컨셉이 좋아서 아니면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브랜드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자리가 워낙 좋든지 해야 되는데 음. 그두 개가 다 없어. 경험도 없고 잡고 있으면 계속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빨리 포기하라.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낫지. 네. 그 방법은 <웃음> 네.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조언을 해주든지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 근데 여기가 정리가 돼야 돼. 그쵸. 음. 네. 사실 접는 것도 힘들죠. 젊는 음, 네, 게.. 살려야 젊는 건데.. 음, <웃음> 네. 권리금은 뭐 생각도 안 하고 해야 돼. 누가 얻겠다고 하면 바로 줘야 돼. 너는. 그 돈은 몇 천만 원은 벌면 돼. 지금 본인 인생 허비하는 것보다 네. 빨리 결정하고 벌면 돼. 그거는 쉽게 벌어 의지만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 내가.. 본인한테 최고의 조언을 지금 하는 거야, 사실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을까. 그쵸. 응. 음. 사실상 머릿속에 생각은 있었는데 음. 직접 말씀해주시니까.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이유는 네. 여기는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될 수가 없는 자리야. 이 자리 자체가.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가를 바꿔도 예예 음, 예. 뭔가를 바꿔도 이 자리는 시간에 투자, 노력에 투자, 경험에 투자 거기다가 월세도 너무 비싸 여기서 월세 내고 하면은 아이고야 많이 보인다 <웃음> 결정을 해야 돼 예. 음, 진짜 결정을 해야 돼 머릿속에는 본인도 다 인식은 하고 있을 거야 진짜 예 그렇죠 음. <웃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못 내서 그렇지. 예. 근데 결론은 빨리 내는 게 제일 예. 본인한테 유리해. 알고는 있는데 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게 놓칠 못 하겠는 거예요. <웃음> 예, 예, 잘할 수 있겠다 음. 해가지고 이걸 한 건데 음, 네. 예,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음. 예. 안 돼가고 있는 것도 애초에 알았었고 음. 예.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와, 그. 예. 보통 나도 예전에는 그랬거든 어그 자리를 보면서 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돼 이제 장사는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장사도 내가 그 근거를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줬고 월세 부분도 얘기해줬고 그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깨뚫고 들어가야지 장사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지 그런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가도 실패를 하는 건데 응? 좀 쉽게 생각했나 봐요 음, 네. <웃음> 네. 일단은 <웃음> 여기를 빨리 정리를 해. 빨리 정리를 하고 내가 방향을 제시해줄게. 어? 네. 내가 방향을 제시를 해줄게. 빨리 정리하는 대로 내가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알려줄 테니까. 네. 여기서 인생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위로운 방향일 거야. 일자리 주시나요? 제가 오늘 또 폐업 전문 유튜버가 됐네요. <웃음> 이게 장사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렵고 정말 말하기 싫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정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수 t v 에서는 오늘도 유감없이 폐업 전문 유튜브 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